짱 꼴라비 깨지길 길게 그리고 포지션 좋았어 장타가자 야 <웃음> 저거 맞았어 너... 이 길이 있었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치실라고? 원쿠션 일접고 맞고 쫑 빠지고 투쿠션 쓰리쿠션 칠건데요 아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자유인데 이건 뭐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공 열어주려고 고생한다 진짜 미리 고맙네 눈 크게 뜨고 보기나 해요 나림은 날마다 보는 공이 아니니께 아이고 공이 기념 넘어가네 당점을 제대로 주질 못하니 당구가 그 모양이 당점이 같아서. 미안해요. 어네 <웃음> <웃음> oh, <목소리> 나 환장하겠네. 아우터 이어 놓을 셔 아이고... 아이고 나죽겠네 음... 이야! 뭐지? 왜 이렇게 길게 가지? 어쨌든... 특정! <웃음> 뭔가 이상한니... 너야, 가만히 있어보소 너... 오시스트요한바트면 눈뜨고 코베일 뻔했네 잉? 아이씨 들켰네 야최작가대회전 키스 아니야 키스가 있으면 빼야죠 누구처럼 키스나게 치겠어요? 누구? 나? 봐. 당구가 엉망이네 그 키스는 예상도 못했어 수구은 돌지도 않고 대회전 친범하자 힘내라 힘 이게 뭐야? 이게 거기까지 굴러갔다고? 당구는 뭐다? 힘을 <웃음> t a f e i s e n f i n r s r a t a l i o f h e l e h c o o